안녕하세요. 돈파른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조성희입니다. 자, 뱅크은 은행 부실사태죠. 그죠? 뱅크 계속 네. 여진이 계속됩니다. 미국도 아직 여진이 남았고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예. 주말 뉴스에 보니까 독일, 도이체뱅크도이치뱅크까지요또 예, 예.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예, 예, 있는데 예. 예. 자 뱅크런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 우리 대부분 구독자들은 이러다가 은행 망하면 2008년도 그죠? 네네 예, 금융위기 자 그러면 다 폭삭 망하는 것 아닌가 예, 예, 이런 두려움들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경제 읽어주는 어 남자가 가져온 것은 뱅크런이 오히려 기회다 이런 네, 내용을 가져왔는데 네. 오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우선 뱅크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네, 뭐 뱅크런은 잘 알다시피 이제 은행에서 런이 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냥 손살같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예. 이런 건데. 그럼 당연히 은행은 파산이 되겠고, 음. 그 은행이 파산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은행도 파산이 나고, 음. 이런 것이 경제의 파괴효과 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심리가 자, 계속, 불안 심리가 전념되면서 도미노 현상. 그렇죠, ]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도미노 현상인데, 그럼 이제 최근에 음. 일어난 뱅크론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자산, 음. 보유 자산을, 과거에는, 음. 과거가 아니라, 불가능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음. 그 자산을 매입한 가격, 음. 즉, 장부가로 평가를 했었어요. 예. 장부가로. 예. 근데 이게, 에좀 뭔가 회계 규정에도 맞지도 않고 불확실하다. 음. 그러니까, 장부가로 평가를 하지 말고, 음. 시가로 평가를 해라. 음. 그랬어요. 원가가 아니라, 예, 지금 예. 시장 가 매입가가 아니라, 어. 현재 시장가로 그래. 평가를 예. 해라.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올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음. 최근처럼 채권 금리가 작년에 오르면서 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게 팔지도 않고 가지고 음. 있었는데 시가로만 평가를 음. 했을 뿐인데 이게 자산 축소로 이어지고 음. 자산 축소는 이 은행이 망하는 것이 음. 아닌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은행 인출 사태 도화산이 됐거든요. 주로 은행들은 나름대로 이제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채권 비중을 네, 또 많이 그렇죠. 가지고 예, 있죠.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버크셔 해서의 음. 오렌버핏의 버크셔의 손익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작년에 2022년도에 버크셔가 캐시플로는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것 때문에 음. 배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캐시플로는 플러스였는데, 음. 전체 평가 금액, 음. 보고서상 평가 금액은, 어, 복쇼가 58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77억 달러 손실이 났어요. 아, 그 손실은 그때도 평가,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예, 예. 장부상. 그렇죠? 그렇죠. 장부상. 예, 예. 평가 손실이었고, <웃음> 예. 어, 워렌버핏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음. 그랬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음. 분기마다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자산이 들쭉날쭉 했었다. 음. 그 때, 그 때마다 오르면 오르고는데 이것은 걱정하지도 말고 아무 의미가 없, 없다고 워렌버핏이 2월 25일 날주주들에게사안을 보냈는데, 즉, 이러한 시가평가제도에 의해서 주식은 더 많이 변화하니까, 이에서 음. 벅셔가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음. 그럼 벅셔는 괜찮고, 은행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음. 시가평가제도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평, 장부상 손실이 반영이 된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보면 버커스 해소에 의해 고객들도 돈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왜안 빼냐. 이거.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어, 뱅크론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단지 시가 평가 음. 방법에 의한, 또 방법론에 음. 의한 평가에 의한 어, 손실이지, 실질적인 손실이 아니다. 심리적 불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금자 보호제도상, 음. 예금자 보호제도상, 그때, 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예. 미국이 25만 음. 달러, 우리나라로 예. 한 3억 3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데, 음. 이 예금자 보호 대상과, 어, 관련돼서,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음.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빼겠죠. 예, 3억 3천만 원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죠. 초과되 사람들은 보호가안 되니까 음, 음. 돈을 뺄 유인이 많이 생기겠죠. 예.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무보험 예금자 아까 이 무보험 예금자 25만 달러 이상 은행에 예치한 음. 사람들이 25만 달러의 한 절반 만 음. 찾아가도 미국의 중소기업, 중소상업은행에 190개가 부도날 수도 있다. 음, 예, 뱅크런이 현실화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음. 뱅크런이 현실이 아니라 그 중에 반 정도만 빼도. 반 정도만 빼도.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어 25만 달러 이상 음. 예금자의 반 정도 전체 뱅크런은 음. 뭐 거의 대부분 빼는 예. 거고 반 정도만 빼도. 190개 음. 은행이 잠재적 손실을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즉이제두 가지죠. 최근에 일어난 문제는 하나는 시가 평가제도에 음. 문제가 하나 있고 음. 하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을 초과하는 예금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음. 있고 이두 가지가 음. 현재 뱅크론에 일어난 이유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보면, 은행에서 출발해서 일판만파 우리가 파생까지, 일판만파 이런 연결고리들을 많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위기라고 그때 예, 했던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양상은, 지금 MBS가 뭔가요? 예. 이제 그런 양상이 이제 있으면서 지금, 음. 도이치뱅크 얘기도 좀 나왔던 음, 거죠. 그런 예. 것이,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음, 음, 어, 이제, 일파만파 중에, 일파만 하고, 만파까지 음, 안 가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있는데, 자, 그러면서 또 뉴스가 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 새로운, 이제, 뇌관이, 이제, 또 있다. 하나가 뭐냐면은, MBS도 뭐냐면은, 모기지 1 0 0시키로트라고그래서 음. 어 모기지 이제 우리가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잖아요. 주택 관련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기지 대출을 받는데 그걸 미국에서 해주는 데가 예.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이라는 음. 대출 전문회사가 있어요. 예. 모기지 대출 전문회사인데 팬이 프레디맥이 이거를 전액 보장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이 MBS의 가격이 최근에 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폭락을 하면서. 음. 가격 폭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 MBS 가격이 채권이에요. 이것도 채권인데, 음. 채권 가격이 15%에서 폭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채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네. 뭐 이런 종류든 저런 종류든 다 영향을 주면서 다 많이 빠졌다, 그죠? 다 많이 빠졌는데, 음.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MBS가 거론되는 음. 이유 중에는 딱 하나예요. 음. MBS는 대부분이 30년 만기 음. 이상의 채권을 예. 예, 주로, 예. 이제 그러니까 변화량이 컸겠죠. 음. 음. 어 이제 곧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비해서 30년 만기 채권은 금리 하락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군요. 높다 고 보니까 훨씬 더 크니까 훨씬 더 아. 그래서 이제 예, MBS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음. 하는 불안감이 현재 또 예. 남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S 그 그래서 실리코벨리 뱅크가 MBS에서 미, 미실현 손실이 대략 한 19조 정도. 실리콘밸리뱅크가 전체 미실현 손실 가운데서 네네. MB에서 저모기지 관련된 채권의 손실도 약 19조 원 그렇죠. 예. 거기만 해도 또 19조.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실현이에요. 그래 음. 평가, 장부상 평가만 19조 손실로 기록이 예.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거론이 최근에 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또 이제 음. 예. 다음번 내관에는. 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음. 문제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상업용 예. 부동산 이쪽도 요즘 조금 문제가 많다 그렇죠. 이런 보도도 예, 있는데, 있습니다. 예. 관련되는 거다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건두 어,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라든 지 음. 이런 데서 에 주로 이런 데는 이제 사대 음. 미국의 사대 은행은 자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자산 운용도 하고 막 예. 이렇게 하는데 하위은행은 주로 대출에 많이 음. 의존하는 영업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출에 의한 영업을 하는데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전체예요. 미국 예.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서 예. 하위 지방은행들이 대출 해준 규모가 67%예요. 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이나 영업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예. 대출 늦은 도가 높고, 그렇죠. 또 예. 부동산 대출이 많네요. 예.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음. 67%인데, 음. 잘 아시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음. 주택대출은 이제 금리가 좀 싼데, 예. 대출금리가.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은 음. 대출금리가 좀 높겠죠. 예. 그러면 이제 중소 은행들은 아무래도 마진이 좀 높은데 음. 영업을 치중할 수밖에 없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자금마치 67% 음. 대출을 해준 예. 상태인데 예.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일단 음.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요. 예. 예. 시가평가로 인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음. 룸이 좀 줄어들 수밖에 예.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좀 위축이 되겠죠. 음. 그럼 심사를 굉장히 강화할 테고 예. 지금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신용평가를 하겠죠. 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 상업용 부동산이 만기가 됐을 음. 때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못하고, 음. 금리는 올라가고, 그렇게 음. 됐을 경우에 당연히 또 상업용 부동산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터질 수도 계속 있겠죠.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그렇죠. 악순환. 음. 그렇죠. 아까 이제 또, 이제 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은 두 가지 이유, 시가평가제도와 음. 예금자 보호의 한계로 인해서 문제가 약간 불거졌는데 이것이 지금 시가평가제도의 한 측면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MBS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또 하나는 은행 자체에 돈이 부족해서 신용을 팽팽, 저기 음. 빡빡게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까지 현재 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지초 이야기했지만 이러다가 금융위기 2008년, 그렇죠. 2008년이 2008년도 워낙 큰 기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억니까 그것이 악몽처럼 떠 오르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런 과연 2 0 0 8년에대자부이냐 음. 아니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한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음. 지금 이거는 음. 시스템이기 그 2008년에 가장 큰 문제 시스템위기 전에 예. 연쇄 폭발을 했잖아요 예, 예. 도미노처럼 그냥 음. 쭉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죠? 지금은 지금은 어, 무법예금과 미실현 손실로 인한 문제다 그때는 파생상품이라 하고는 음. 부실자산과 관련된 문제였지 음. 이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에 근거하다 예. 하는 예.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도 현재까지는 건자 건자자로 그때는 음. 어, 2008년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2007년도부터 조짐이 일단 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음. 지금 금리를 계속 오르고 고용은 잘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예. 본다면 경제가 지금 너무 잘 돌아가서 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2008년에 네. 대입해 보면 만약에 만약에. 예. 지금 현재 경, 경기 침체가 지난해 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와 같은 뱅크이면더 그렇죠. 심각할 수있었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 아. 지금 너무 예. 어, 타오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음. 그 이후에 굉장히 시스템을 강화를 시켰어요. 음, 2008년 이후에. 예, 2008년 예. 시스템 굉장히 강화시켰고 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음. 해왔기 때문에 예. 큰제 문제가 음. 어, 아닐 것이다. 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하는데 지난주에 앨런 음. 재무부 장관이 전날은 상, 상원, 상원에 가서 증언을 하고. 다음 날 하원에서 증언했는데 상원에서의 어떤 증언이 음. 앨런 장이 엘런 재무장관 증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떨어졌고 예. 어, 그다음 날 하원에 가서 앨런 의자, 저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확 올랐는데 말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말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아, 예. 해석이 문제였는데 음, 해석이 무슨 다르다. 문제냐면은 상원에 가서 이제. 보호할 거냐? 음. 그런데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데 음. 이것 때문에 보호를 음. 못하겠는거 아니냐 음. 하는데. 자, 이때 그, 보호는 이제 부실금융회사들에 대한 보호. 보험이, 예금자 보호. 예금자 예. 보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데, 음. 왜냐면 이거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지 장관이 결정할 예. 문제가 아니었기 예. 때문에 예. 그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예. 거고, 이제 그런 의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원에 가서는 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음. 아, 그 사, 모든 사안에서 적극 대처해서 부실이 일어나고 도산이 일어나지 않게 적극 대처를 음. 하겠다.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미 언론들 막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 앨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대항하고 싶지 않아서 음. 의회의 일을 월권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예. 그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음. 얘기했을 뿐인데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서 음. 이제 주가가 살아났거든. 자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하냐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어,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시가평가제와 관련돼서 부실이 생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 싼 가격으로 나오면 음.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예. 이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 부분은 이미 그러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브릿지 펀드를 음. 조성을 해서 돈이 지금 어, 들어가 있어요. 예. FED 미 연준에서 부실 채권과 관련돼서 시가평가가 제 어, 뭐 15%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 안전적 음. 저수지를 하나 지금 만들어놔서 저수지에 쏠려들어오면다 어, 막아내겠다. 예. 저수지에 잘 가다두겠다 하는 부분이 현재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돼서 음. 25만 달러이고 이것으로 인한 부도 문제는 어 재무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음. 이것을 어 자금을 풀어서 해결을 하겠다. 예. 하는 이두 가지가 이미 나왔다는 음.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 뱅크론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아직은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즉 소나기에, 누군가의 음. 소나기에서 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있으면 오히려 음. 저는 어, 기회가 된다고 볼수 있는데 예.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상업년 대출이 부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따져봤더니 최근에 이것으로 인한 것이 보면은 FOMC가 금리를 자금마치 1.5% 올리는 효과가 있대요. 음, 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긴축. 예예. 예. 이미 어좀경 경제 경영이 힘들어진 은행들이 대출을 규제하고, 그렇죠. 시중에 다시 연장을 안 해주고 그렇죠. 이러면서 예, 예. 은행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어떤 예, 예, 예. 돈을 계속 긴축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니까.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자그마치 1 5예요 음, 굉장하네요, 그죠? 굉장하죠? 네, 예, 자이언트 스텝 두번 밟은 거죠? 네. 자,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어,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무엇을 쫓아요? 미국의 금리 정책을 쫓는데 예. 5% 넘던, 5%를 막 넘나들던 이 2년 금리가... 만기가 지금 한 3.8% 때까지 내려왔어요. 엄청 떨어졌네요, 그죠? 자, 대략 예. 1.2, 1.3 떨어졌어요. 예, 예. 지금 FMC가 1.5 인상 효과와 거의 음. 유사한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은 이미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자, 이랬을 때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경제에 저기 타격을 주고 충격을 줄수 있을 것인가 음.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은 뻔하다, 물 건너갔다로 음.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안 올려도 이미 올리려고 했던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거두었다, 시장에서는. 예.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하나가 이제 추가됐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음. 다시 정리하면은, 어, 시가평가까에도 문제가 음. 있었다. 이것은 이제 그 브릿지 펀드로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예금자 보호는 앨런이 두 번에 걸쳐서 상원양, 음. 하원양원에 가서 지원을 했듯이 음.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지막은 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음. 거 FMC에서 금리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5%의 인상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음. 과연 올리겠냐. 어, 더 올릴 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하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인하도 네, 얘기고 시장금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음. 2년 만기 금리는 3 8에 지금 가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시장은 다시 굉장히 정상화되고 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 되는데 아까 그 빠져나간 돈이 있잖아요. 예. 빠져나간 돈은 그럼 어디로 갔냐, 이거죠. 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부 얘기가 는데 어떤 거냐면은, 4대 은행으로, 음. 4대 은행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러 그러니까 조금 안전성이 높다고 느낌이 그렇죠. 느껴지는. 네, 그렇죠. 아. 망할 염려가 없는 은행으로 많이 음. 들어갔다. 음. 그런데 4대 은행에서 지금 잘안 받아주고 있대요. 예. 네. 이제 자금 유입이 되긴, 안 되지는 음. 않았는데, 안 받아주고 있대요. 음. 왜그 사람들도 받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예. 이 돈들이 대기 자금으로 이제 대표적인 대기 자금 M M F잖아요. 머지마켓펀드. 예, 예. 그래서 M M F 시장으로 되고 어, 지금 들어가고 있대요. 음. 어느 정도냐면 지난 주에만 해도 천이백억 달러가 예. 지금 M M F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 주한 주만 해도 뭐백몇십조가 M 예. M F 한주 동안 들어간 거예요. 에, 달러가 지금 유입이 돼버렸어요. 음.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은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어 MMF의 그래프예요. 야 저게 주가 그래프면 좋은데. <웃음> 지금 MMF의 그래프인데 예. MMF 시장으로 돈이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예. 이 얘기는 뭐죠? 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변수, 예. 무엇인가 트리거만 된다고 하면은 음. 대거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자금이 지금 있다. 그러네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뭐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에 풍부한 자금 여력, 유동성이라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것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그렇죠. 올라도 계속 오를 건데 네. 지금 현재 베이스는 상당히, 환경은, 돈 환경은 굉장히 좋은 그렇죠, 상황입 그렇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합죠 그렇죠. 자, 일단 이런 걸볼때 음. 결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빅테크, 어, 황지식 음. 이런 데 보면 은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걸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예.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뱅크론과 관련돼서 일부 불확실성이 음. 남아있어요. 아, 말하지만 예. 주말만 지나면은 처음에 SBB 은행 얘기하다가 또한 주말 지나니까 크레스위스 아, 은행이 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다가 또한 주말 지나면서 보니까 도이치뱅크가 문제가 음. 된다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한바퀴 그렇죠? 돌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웃음> 어, 있네. 두더지 잡기처럼 톡톡톡 예.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면의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련들의 사태를 잘 잠잠히 파악하고 음. 계신다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뱅크론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뱅크론이 오히려 기회다 라고 경제 읽어주는 어, 남자께서 왜 그런지 또 어, 앞으로 이런 상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뱅크론에서 오히려 어~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는 효과를 이니다 그도 그 이상은 그렇죠. 었다또 예, 예, 예. 어~ 은행에 작은 은행들의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돈을 막 빼서 시중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또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오히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 대기 자금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어~ 수많은 엄청난 유동성으로 몰려있다. 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경기 침체 이런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네네. 오히려 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상당히 어떤 또 주가가 탄력을 붙고 있다. 네네. 또 채권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채권 어, 금리 금리가, 네. 금리가 그러니까 네. 채권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오히려 뱅크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주, 어, 주식, 채권이 가치다. 네. 큰, 포로 동반하락 했다면, 네. 지금은 뱅크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두 채권 개가. 채권가 올라가고. 네. 어, 네. 가치도 밀어 올라가는 이런 네. 현상을 네. 초래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 자체를 무조건 2020, 2008년과 대비시키면서 같은 걸로 보고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회적인 요인으로도 조금 활용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게 뱅크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시고 지금도 완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았지만 오늘 경제 어, 읽어주는 남자의 뱅크런이 기회다. 자, 이 이야기를 곰곰 대세기 보시면서 어, 유익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